아, 램파드는 내가 포기를 못하겠다. 그 친구는 내가 써야되고. 요게 제 팀입니다, 지금. 램파드만 보면은 중골슈팅 때리고 싶어. 진지하게. 램파드 스탯이 1렙만, 그, 적응도 더 올라가면, 1만 더 올라가면, 저 친구 중골슈팅이 130 나옵니다. 우리 팀에서 가장 높아. 중골슈팅이. 슈파워도 아마 128 인가? 그럴텐데 응. 러비 어저께 뭐야 개똥하고 튀었잖아 아 어, 이게 왜 안들어가 아.. 어, 약발 프랭크 램파 생일선물로 뭐 폰케이스 정도야 와.. 미쳤다 와.. 플러스 1되면 진짜 이거중골슈팅1 3 0 1 2 9와1 2 7 1 2 4와1 2 5와 비쳤다 와1 2 1 안속 1 1 7 1 2 0 1 2 0 1 4와 심지어 내가 프랭크 램파드한테 걸어둔게 진짜 사기인건 이거 5랩 요거 7랩 8랩 요게 지렸다 징골이슈퍼워가8징골슛 향상 이 레벨 8징골슈팅130 미쳤다 그냥 프랭크 램파드는 우리팀에 무조건 있어야 돼 그냥 심지어 이 램파드가 사기라고 느껴지는게 램파드 시즌 중에서는 아무도 없는 아싸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싸의 가마차기 있으면 무조건 좋은데 가마차기는 없고 강철몸에 김패스 뭐 중거리 플레이메이커 아싸 패스마스터 말 다했잖아 이미 어 CEM 굴리트에다가 뭐 속력이 느려서 뭐 어떻게 못한다 잘 못한다 그런데 가속력 14 112 정도면은 지금 발락도 그렇고 애들이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라서 요 정도면은 어, 할만하다 봐 그리고, 무엇보다도, 몸싸움이 117이긴 하지만, 능몸이 7레벨 내가 넣어준 이유. 음. 심지어 강철몸. 랭크 램파드. 아, 램파드 까비. 램파드가 근데 좀 무거워. 쟤 진짜 탱크 그 자체야, 근데. 음, 바란. 램파드가 솔직하게 좀 이게 체감 얘기하면은, 발락보다 좀더 무거운 느낌. 핑크 그 자체 어, 와우, 저걸 막았 어？나 한대. 와와 겁나 아깝네 와 진짜 이건 들어가야 된다. 들어가 줘야지. 참고. 중거리 슛 129. 아지금뭐야 베이스 패널 뭐냐냐 A냐? 스페이스바냐? 스페이스바였네..어우.. 어. 이건 무조건 받아야지 f 주 a n k l e m 이거죠 <웃음> 램파. 진짜 램파드가 위치 선정이 좋아. 야 저런게 위치선정이 좋으면은 저런게 되니까 디디슛이라는지 디디슛이라는지 아 근데 진짜 재밌다 피파가 재밌다라는게 느껴진다 아 재밌다 진짜 드디어 이제 게임이 재밌어졌어 I'm here only because y o u r still won't ever let me go